1930년 매사추세츠의 어느 날, 톨하우스 여관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는 뭔가 색다른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 그녀는 고민 끝에 초코맛 쿠키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론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녀에겐 코코아 파우더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네슬라 초코바를 잘라서 초코를 반죽에 떨어뜨렸어. 그녀가 말하길 이 정도면 초코맛 쿠키 삭가능이지 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러나 그 오븐에서 만들어진 것은 살짝 녹은 채로 초콜릿 조각이 박힌 버터 쿠키였어 그 여관 주인은 요리가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에도 그 요리는 그녀에게 매우 만족스러웠고 네슬레는 초코바 뒷면에 이 초코칩 제조법을 삽입하여 매출이 급증하였어 이에 네슬렌은 그녀에게 평생 동안 초콜릿을 무상 지원해줬어 다행히 루스 웨이크필드 부인은 마음에 들렀다고 하더라